인천의 대표축제, 부평풍물대축제가 4년 만에 부평대로에서 거리축제로 열렸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26일, 굴포천 일대에서 100명의 참가자와 함께 부평 리사이클 시티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일상의 여유를 더하는 문화부평, 흥겨운 소식이 가득한 10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의 대표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가 4년 만에 부평대로에서 거리축제로 열렸습니다. 지난 1997년 시작된 이후 올해로 26회를 맞은 부평풍물대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 및 예비공연예술축제로 선정된 명실상부 지역의 대표축제입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부평 지정과 맞물리며 놀던 대로를 슬로건으로 더욱 다양한 공연과 놀이마당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했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소통하는 공감의 공연 예술을 지향한 이번 축제는 팬데믹 극복과 새롭게 소통하는 오픈스테이지 중심의 공연을 선보인 것이 돋보였습니다 30일 부평공원에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기원제로 본격적인 축제의 장을 열었고 개막 공연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가수 인순이 씨를 비롯한 부평의 젊은 풍물꾼들이 메인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부평대로에 설치된 총 8개의 무대에서 109개 팀이 참여한 다양한 전통 풍물 공연과 전통 연희 우수창작 공연, 시민풍물동아리 공연, 부평 만만세 퍼레이드, 거리예술 등을 통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4년 만에 다시 열린 거리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걷고 만나고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풍물을 지역축제에 도입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그리고 문화도시부평의 대표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쓰레기의 자원화를 실천하기 위해 부평구는 지난 26일 참여자 약 100명과 함께 굴포천 일대에서 부평 리사이클 시티 재활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굴포천 두 플로깅과 플라스틱 없는 부평구 만들기 캠페인 활동이 함께 실시되는데요. 이 중에서 플로깅이란 이삭을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업과 영어 조깅을 합성한 신조어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참여자들은 굴포천 일대를 함께 걸으며 생활 속 쓰레기를 주우면서 굴포천 산책로를 단정하게 청소했습니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구민생활 속 자발적인 재활용 분리배출 문화 공감대를 마련하는 작지만 커다란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플라스틱 프리존 캠페인 활동이 자연스럽게 생활에 녹아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갈산일동주민자치회는 지난 24일 갈산 근린공원에서 가을 어울림마당 한마음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부평구 치매안심센터와 아동학대 예방 홍보부스도 운영했는데요.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해 다함께 축제의 장을 즐겼습니다. 부평구 갈산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마을의 자연 속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는 마을 소풍사업 굴포천으로 다함께 차차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오전에는 숲 해설가와 함께 굴포천에 대해 알아가며 퀴즈와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고 오후에는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지난 24일 삼산동 분수공원 일대에서 부평구 청소년 수련관이 주관한 2022 부평 청소년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5년 만에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오랜만이야를 주제로 야외에서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메인 행사 제22회 청소년 가요제와 제20회 청소년 댄스 대회는 야외 무대 900여석을 가득 메울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부평구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조병창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그 당시에 아픈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부평구와 부평문화원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걷다 보니 부평 역사투어를 진행합니다. 정기투어와 상시투어의 신청방법과 코스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부평문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가 취약계층의 빨래 걱정을 덜어주고 장애인과 수급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찾아가는 세탁서비스는 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12월 9일까지 수시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정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한 후 세탁과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동 행정복지센터 및구 복지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 인천의 대표 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가 4년 만에 거리축제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 전통 소리를 포함한 다채로운 소리향연으로 많은 부평구민 여러분에게 귀호강을 선물했는데요.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모두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뜨거운 관심 보여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하나입니다. 부평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신가요?